경기교육은 새로운 길을 만들고 새로운 길로 가기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. 이 도전은 우리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교육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.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남은 임기에 대한 포부를 이와 같이 밝혔습니다. 이 교육감은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는 현 시점을 기점으로 스마트 학교를 선언했습니다. 이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이 새로운 상상력으로 꿈꾸는 학교를 새로운 아이디어로 거침없이 제안할 수 있도록 학교마다 논의의 장을 펼칠 것이라며 그 주인공은 학교 현장의 여러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온라인 수업 시대가 확실하게 열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미 지난 4월부터 우리는 온라인 수업 시대를 열었습니다. 정말. 놀라울 정도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문제점들을 다 해결하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온라인 수업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수업혁명을 가져오고 이것이 적어도 한 5, 6년 정도는 앞당겨졌다고 생각합니다. 화합과 협동을 중요시 여기는 학교, 미래형 학교의 본보기로 진행해 갈 것을 강조한 이 교육감은 이로 인해 사교육이 더욱 과열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에 대해 대기업이 취업과정에서 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는 점이 성적만 좋다고 해서 취직이 쉬워지는 세상은 더 이상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공공기관에서도 성적순으로 뽑고 있는 현 현상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. 시험을 잘본 것으로서 점수로 가지고 해서 판단하는 것이 절대로 옳은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. 본인의 의지, 본인의 결심, 또 본인의 어떤 그 희망, 꿈 이런 걸 이룰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앞으로 남은 2년간의 임기 동안에 미래교육과 스마트 학교를 표방한 이재명 교육감의 목표가 경기도를 넘어서 한국교육의 미래상이 되길 기대해봅니다. KMB 경기채널 조종입니다